아니요 네. 네. 네. 네. 네. 응. 아니요 30분씩 돌아가고아요여보요 아니요 그 뒤로 요 <웃음> 지금, 지금, 지금, <웃음> 이거 뭐야, 며칠. <내가> <웃음>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음? 사진 찍어야지. 아니, 아니, 다, 다 너무 감사해요. 저 아까도 이제 사진 올린다고 하고 잤어요. 그러지마그러마나다 <웃음> 가지고. <가가> <웃음> 어, 어제 빨라지면 빨로 빨라. 네네네 빨라지면 빨라지면. 이거 제, 저한테 제가 다 기억을 못해가지고 이거 주신 분이라고 그, 그 명, 명함 아 여기 있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고 e y r e 나나한것알았요요나나요 나도 잘한 요 나도 요나요배도잘 진짜 같아한요요 배우 요아아 3일 동안 계속 하신 거예요네 아, 3일 내내 이성아니요 성분을 계속 하시는 조심히 하시가지고 아아 나경님 하고 싶안 나경 아니요 언니랑 아, 네? 안친해 아는 사이 아, 네. 그 아니 팔로가래 라면 먹었어 아. 이거 잘 먹을게. 아, <웃음> 그 시간 다그그 왔어요? 그 어제 <웃음> 라면 주고 그냥. 끝났어 나이 안돼. 아니 아, 아니. 누나 니가 그러잖아. 라면 안 나오냐? 아 진짜. 아, 진짜. 아. 라면 먹어 아니 둘이 없어. 나만 내가 없어진다고 얘기만 안했는데 아 무슨 소리야 없어진 적 없잖아요 아니 나는 왔다 갔다 했거든 상당히 있어 근데 항상 있지 나 항상 있는 사람이 최고야 얘 어, 여기 있는. 이거 시뺀거 아니고 이거 들어 있는 거 맞아요? 뭐야? 어? 이거 맞아요? 어. 이거 맞아요? 어. <웃음> 뭐야? 뭐야? 와. 기겠다 아, 선물이네나 많이 많 이거 빨리 주세 오. 와. <웃음> 시원하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다 근데 이거. 어 아. 니 갔다 쪽으로 <웃음> <웃음> 우리가 한 개의 <웃음> 타이인가봐 어, 빨리 찍타이인가아빠 <웃음> <웃음> 찍었잖아 아까는 아빠고 지금은 다른 스타일이 좋것 같아 아니야 이 친구 나잖아 이렇뒤이뒤게 뒤에 게 너무 눈길 와어 아니 언니가 <vorne> 아까 오분 두께야 길래 가서 등기 안 짜나요? 야 뭐야! 어, 뭐야! 수거 수건! 수건! 수건! 나 갑자기 나 수건 어제 내 흰색 수건에 누가 들어온 거 붙여가지고 누구 누구긴 누구겠어 나겠지! 나좀안쳐 붙여가지고 뭐 이런 제가 누가 있